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독일의 문화는 특정한 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각각 독특한 지방색을 보이면서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 예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독일 문화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독일은 1년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나라입니다. 전통 민속 축제부터 뛰어난 음악가를 기념하는 음악제, 종교적 축일을 기념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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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 과도정부 대변인으로 임명되었고 통일후 치른 첫 번째 총선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7살의 나이에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거쳐 환경부 장관, 기독 민주당 최초의 여성 당수 겸 원내 총무에 오르는 등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나가다가 2005년 총선에 승리하며 독일 최초의 여성 연방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경제 대국인 독일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근검 절약하는 정신과